자 이어서 병렬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연결 병렬회로 라고 하죠 그래서 음자 저항의 병렬회로는 직렬회로와 달리 한 점에서 시작해서 저항을 연속적으로 예 달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의 뭐 꼬리 머리가 있다 그러면 같은 꼬리끼리 묶고 같은 머리끼리 묶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늘어놓는다 그래서 어, 나란할 병장 병렬 회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R1, R2, R3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의 항을 늘어놓으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병렬 장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오 용적을 적용하기 쉽죠, 그죠? 이렇게 등가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어,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 합성저항, 지향, 등가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하는 문제가 어, 있습니다. 이 병렬 회로는 이제 여러 개의 저항 양단에 이제 전원이 공통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는 서로 다른 어, 전류 값을 가진다. 왜냐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 길로도 흐르고 이쪽 길로도 흐르고 이쪽 길로도 어, 흘러 들어갑니다. 즉 길이 다르죠, 그죠? 직렬은 길이 하나였는데 직렬은 길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병렬은 길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여기 하나에서 뭉쳐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 어,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누어질 때는 전기도 나눠진다. 나누어질 때는 전기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합해질 때는 전기도 같이 합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 병렬연결은 직렬연결하고 달리 직렬연결은 한 줄이잖아요. 그하하나에서 이제 하나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병개 연결은 길이 병0연결더 숫자만큼 있다. 그래서 전류가 어, 따로따로 흘러간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저항의 전류값이 다 다르죠. 그죠? 흘러가는 전류값이 다 다르다. 그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합성 저항은 얼마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합성 저항은 역수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R분의 1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봅시다. 요게 이제 예제가 하나 있죠, 그죠? 요게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병렬회로의 뭐 전류분배, 직렬연결의 전류분배, 아, 전류의 그게 지금 말이 좀잘못됐네요 그죠? 병렬연결입니다. 병렬. 병렬연결의 병렬 예, 전류분배가 일어나죠. 직렬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압분배가 일어납니다. 근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류 분배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구할 때 각각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그 수평으로 이렇게 저항을 늘어놨는데 얘는 좀 수직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같은 형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보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돌려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지웁시다. 자, 아, 3옴 짜리 저항이 하나 있고 2옴 짜리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전압은 12볼트 입니다. 아, 그때 이제 그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었다면 이제 회로에서는 저항마다 전압은 똑같습니다. 뭐 여기 두 개를 기점을 보면 12볼트가 여기에도 가해지고 여기에도 가해지고 똑같이 가해집니다. 2옴 3옴에 같은 전압이 가해지죠. 그런데 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전류는 다르다. 그때 전류가 전체적으로 10A가 흐르면 여길로 가는 전류하고 여길로 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방향으로는 6A가 흐르고, 이방향으로는 4A가 흐릅니다.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크면 작게 흐른다. 그런 얘기죠. 6대4, 4대6하고 2대3은 같습니다. 2대3은 4대6입니다. 이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건 3, 곱하기 2죠. 그죠. 그래서 두 배로 할 수가 있다. 그래도 비례식은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요거에 대해서 우선 한번 어, 실제로 그 제가 좀 계산을 해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성저항구하는 방법도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역수분해 이런 역수분해 이런 각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에 뭐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그죠 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 경우에 자 저항이 같은 꼬리 이제 같은 아 이게 지우기가 돼버렸네요. 같은 꼬리 같은 머리 네, 머리 꼬리가 있다고 하면 그죠? 네, 있다고 하면 그렇게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 얘가 2 오옴이다. 얘가 3 오옴이다. 하면 저항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다른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합성장 한 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한 개로 합성장 값은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합성장의 값은 각장의 역수의 합을 다시 역수로 취한 값과 같다. 이런 뭐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긴데 그죠? 합성장의 값. 각장의 역수의 합을 다시 역수로 취한 값과 이런 말이 좀더 복잡한가요? 예,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공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r 분의 1 합성저항을 합이라고 합시다. 예, 합성저항의 그자 우에 뭐 이야기를 했듯이 그죠? 합성저항의 값은 그죠? 각 저항의 역수의 합입니다. 각 저항의 역수의 합. 방정식이니까 equal 그죠? R 1분의 1 라스 알 2분의 1뭐 지금 두 개가 만약에 있다면 두 개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위에 제한값이 2하고 3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요알1 대신에 그죠? 알1 대신에 2를 집어넣고 그죠? 요알2 대신에 3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는 R1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2옴 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 3옴 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R 분의 1은 합성은 2 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분수의 합은 분모를 공통으로 하면 되겠죠 분모로 분모의 공통분모를 만들면 되겠죠 공통분모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를 하면 된다 그죠 네. 그러면 공통분모가 나온다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6분의 1로 바꿉니다. 6분의 값으로 바꿉니다. 2 곱하기 3. 이건 뭐찍어보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 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자, 1.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3을 다 곱하기 하면 2 3은 6, 6이 되잖아요 그죠 1 3은 3, 3이 되잖아요 그죠 3, 얘는 6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겠죠 더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곱하기 곱하기 6이 되려면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2. 하면 2가 되고 3이는 6이 돼가지고 6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고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분모가 6분의 3, 6분의 2 분모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분모가 된다. 그래서 중간 거는 이제 공통분모 만드는 거죠. 그죠? 이 네. 계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성장의 역수는 6분의 3, 기 6분의 3이니까, 그죠? 더하기, 6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6분의 3 더하기 2니까, 6분의 5가 되죠, 그죠? 6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되었으면, 얘는 역수잖아요. 그죠? 얘는 역수입니다. 얘도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둘다 분수니까, 요 값의 역수는 그죠? 역수는 r 합이잖아요, 그죠? r 합분의 1이니까, 그죠? r 합이 됩니다. r 합은 y의 역수니까, 그죠? 5분의 6이 되겠죠? 5분의 6입니다. 5분의 6, 5이 된다. 5분의 6, 5이다 하는. 그래서 합성장 값은 5분의 6 5분의 6은 얼마입니까? 5 분모는 그죠? 6분의 아, 5분의 6이니까 그죠? 5분의 6은 무슨 말입니까? 분모가 5니까 6 나누기 5잖아요 그죠? 5일은5 1 0이 옵니다 소수점 하나 찍고 2가 되겠죠? 5 2 10이니까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몫이 1.2 즉 6분의 5는 1.2죠. 그죠? 1.2입니다. 그래서 1.25 이라는 얘기죠. 합성저항은. 따라서 합성저항은 얼마입니까? 합성저항은 R은 합성은 1.25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성저항은 1.25옴.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합성저항이 1.25옴 인데 앞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저항은 2옴 이었거죠. 3옴 이었습니다. 그래서 2옴 3옴을 합한 합성저항값은 1.2옴이 된다 각각의 저항의 값보다 더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오히려 전기가 더잘 흐르게 됩니다 저항값이 작아지니까요 저항값이 2옴 3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저항보다 더 작아집니다 2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이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1.2가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 목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그죠 목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크다는 겁니다 전류가 크다 근데 요게 전류 i 가 큽니다 큰개 들어오다가 나누어지는거죠. 그죠?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진다. 나눠질때 얼마 얼마씩 나눠지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일단은 합성장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죠? 1.25음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구한 값이 앞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앞에 문제에서 전원전압이 12V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옴 3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두개이 부분을 그죠 우리가 지금 한개 요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바꾼거죠 이렇게 한개로 한글로 바꾸니까 1.2옴이 됐다 그런 얘기죠 1.2옴 전원전압은 12볼트입니다 그래서 12볼트에 대해서 1.2옴이 저항이 한개 있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죠 자 요게 1 1 2옴 이거 그죠? 아, 요게 12V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12V고 저항은 1 2옴니다 요런 경우에는 그죠? 전류가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요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때 전류값 i는 얼마냐? 이때 전류는 얼마냐? 전류 I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오옴의 법칙입니다. 오옴의 법칙. 오옴의 법칙은 뭡니까? 저항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전원도 이렇게 한개 있을 때 V 그리고 R이 이렇게 있을 때 흘러가는 전류가 I라고 하면 오미의 법칙은 뭡니까 전압은 흘러가는 전류 곱하기 회로의 제한과 같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죠 간단하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요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려면 저항 하나짜리하고 저항 하나짜리하고 죠 전압 하나짜리의 단순한 회로로 단순한 회로로 변경을 해줘야 변경을 해줘야 우리가 오옴의 법칙을 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 는 ir 이니까 그죠 오옴의 법칙상으로는 전압 v 는 전류 i 하고 저항 r 의 곱과 같다 요거를 요거를 우리는 요 전류를 구할 때 그죠 요 전류를 구할 때 적용을 할 수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전압이 12V 나와 있죠. 그죠? 저항은 1.2A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무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무의 법칙을 적용하면 무의 법칙을 적용하면 그죠? 식을 자, 적용해 봅시다. 하면 v 는 i 곱하기 r 인데 그죠 i 곱하기 r 인데 v 대신에 그죠 이 v 대신에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v 대신에 12볼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12볼트 12볼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2볼트를 넣고 R 대신에, 그죠? R 대신에 얼마입니까? 1.25옴을 넣을 수가 있겠죠. 1.25옴. 자, I 대신에, R 대신에 1.25옴을 넣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모르니까, 그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12 대신, 어, V 대신에 12 볼트는 자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니까 V는 IR 오음의 법칙은 요렇게 되죠 그죠 요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모르니까 I 그죠 어, 요걸 찾는거죠 우리는 모르는 I를 찾는다 자 곱하기 R은 1.2옴이죠 그죠 1.2옴 1.2옴 그럼 여기 암페아가 되겠죠 단위가 그죠 아, 암페아가 됩니다 그래서 I는 I는 요거를 요렇게 분수로 나누면 되겠죠 아, 그러면 1.2분의 12가 됩니다 아, 1.25온분의 12볼트 단위는 뭐이렇게 되겠죠 자 1.2분의 12는 어떻게 됩니까 10배죠 그죠 V는 I는 10A가 되겠죠. 10A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이식하고 이식은 같으니까 그래서 전원전압 12V에 1.25Ω 저항이 걸리며 옴법칙에서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12V에 1.2A가 걸릴 때 흘러가는 전류 I는 10A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암페아. 그래서 흘러가는 전류 병렬 연결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합성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와 똑같고 그 값은 10A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자이 문제에 대해서는 12V인 경우에 2옴 3옴의 병렬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죠 얘가 한개짜리 1.2옴하고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12V가 1.2옴에 흐르면 전류 i 는 어떻게 됩니까 1 10A. 0암페어1 0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여기 답은 i 는1 0암페어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네.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1 0암페어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2옴하고 3옴 저항이 다르잖아요 저항이 다르면 흘러가는 전류도 길이 두가지가 있고 앞에 막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2옴 h 에 들어가는 건 6암페아가 되고, 3 o h 옴에 들어가는 것은 어, 4암페아가 됩니다. 전류가 다른데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 병렬 연결인데 말을 잘못했다고 했죠. 그죠? 병렬 연결의, 병렬 연결의 전류 분배. 그 전류의 크기. 전류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요거를 우선 또 한번 따져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자 병렬 연결해서 래서 전류를 분배하는 방법, 병렬 연결해서 전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거를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례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New 죠뭐 옆으로 놓 놓여, 놓여 볼까요? 한번 놓여 봅시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돼 있죠. 여기 이제 전원 전압이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전류가 요런식으로 흐릅니다 네, 여기에서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 들어갈때는 10암페아가 흐르죠 그죠 우리가 계산한 것은 10암페아입니다 네. 합성장이 요부분이 우리가 합성장 R은 1.2옴 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얘는 2옴 인데 얘는 3옴 입니다 2 3을 합했더니 1.2가 되어서 합성장 하나로 보면 전체적으로 10암페아가 흐르는 건데 안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하는거죠 안에서 그래서 요쪽에 이쪽에 흘러들어가는 전류하고 이쪽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어떻게 구해볼 거냐 거예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저항의 크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저항이 크면 전류 분배는 저항이 크면 작아지고 저항이 작으면 커진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길에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흐릅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리고 전류가 저항이 작으면 당연히 흘러가는 전류는 커집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상식을 문제를 풀어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옴하고 3옴이 이렇게 있고 10암페어가 이렇게 흐를 때 10암페어를 어떻게 2옴하고 3옴이 논아가질 거냐 하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1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럴 때 어떻게 논아가 지느냐 그런 얘기죠 자 비례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때 하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서 시간에 배우는 비례식입니다. 자,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제 시반표가 르는거죠 그죠. 이게 12V잖아요. 그죠. 여기. 여옴이고 여기, 여옴입니다 그래서 여 점에서, 여 점에서, 여 점에서 이제 여기, 까지 와서 요렇게 요렇게 나누어지는거죠. 그죠. 나누어집니다. 뭐로 나눠지느냐 2대 3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10을, 10A를 2대3으로 나누는 법, 방법. 어떻게 배웠습니까?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비례식을 배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2대3으로 나누면 그죠 분모는 2 대하기 3을 합니다. 분모는 이렇게 하죠. 분모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은 비례식을 계산할 때는 분모는 이 비례한 각각을 다 더하기를 합니다. 분모에는 비례 요소를 다 더한다. 다 더한 값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그래2 네. 더하기 3두 개니까 2 더하기 3세 개면 뭐세 개를 더 하면 됩니다. 자, 2대 3이면 분 분자는 그죠? 분자는 분자에는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2만 쓰죠. 그죠? 2만 쓴다. 각 요소만 쓴다. 그런거죠? 그래서 2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암페아죠. 그죠? 는 10암페아 곱하기 2 더하기 3은 5죠. 그죠? 5. 위에는 2입니다. 그래서 앞에 2옴짜리는 5분의 1을 가져가고 자 3옴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10 암페아 곱하기 5분에그니까2 더하기 3에 3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아, 목수점 만큼 가져가면. 그래서 아아아아 아, 아, 잘못 잘못 다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많이 가져 저항이 큰걸 장이 큰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로 되죠 그죠 예, 예, 예.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5분의 3을 그죠 5분의 3을 2A가 가져갑니다 5분의 3을 2A가 가져가고 5분의 1을 3A가 가져갑니다 지금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1이 돼서 4A가 되죠 그죠 예. 요거는 5분의 1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2, 3이 되어가지고 6A가 됩니다. 6A, 그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쪽은 6A가 흐르고 저항이 큰 쪽은 4A가 흐른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 반비례, 반비례가 아니고 반비례를 하는 거죠. 크게 반비례를 합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작은 쪽이 6A를 가져가고, 큰 쪽이 4A를 가져갑니다. 거꾸로 흐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합성장을 구할 수가 있고, 그죠? 합성장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각각의 항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성장은 뭐 이렇게 썼는데 보통의 경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 3 4 이렇게 있으면 그죠 1분의 1 3분의 1 4분의 을 더하기 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죠? 네. 만약에 두개만 있는 경우에 두개만 있는 경우에는 1분의 1 더하기 3분의 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은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 어쨌든 6이 되면 되니까 이거죠 그렇죠? 공통분모가 6이니까 1 곱하기 2 아래 위에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 죠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죠 다2 곱하든 3 곱하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더할 수가 있죠 3 더하기 2는 5 6분의 5가 나왔는데, 이게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장은 아, 합성장은 5분의 6이 되겠죠? 이걸 나누기하면 1.25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역수를 더하고 다시 역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합성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